나나 나 취기 올라오는 거 같아. 그만 뭐라 이제. 자 벌써 한 장이나 먹었어. 그렇게? <웃음> 이나 먹은거 그런 조그만 잔이 아니고 이제 이거 맥주 짜 이만큼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. 근데 이거 2도짜리 아니야? 아니 이거 3.5도짜리야. 쎄네 그래도. 그래 그러니까 이거 엄청 쎄 지금 3.5도. 짜리 먹어으 야. 으 야. 빨리 시작하자 지금 바로 먹어도 돼요 짜랄까요? 어 좋아 짜라죠? 아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캠 세팅 좀 하고 아, 한명누르나캠 아, 아, 위치가 달라지 저기 지각 있는데요? 아, 저 아, 지각 아니에요 아 지각이 아니자님이 지금 들어와서 <웃음> 아니 가 <질문은> 확실히 양이 적다 <웃음> 아 무슨 술을 게마시 거. 까가흐흐흐흐흐어 대화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. 아, 괜찮아요. 어머. 사투리 쓰는 여자 <웃음> 너무 좋아. <웃음> 어? 그러고 보니까 혼자랑 내 와이프랑은 또첫 대면인가? 아청년이 어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아 예.. 아야 <웃음> 잠시만요. 아뭐 홍자? ㅋ ㅋ ㅋ ㅋ ㅋ ㅋ 잠시만, 잠시만, 딱! 아, 그만, 딱! 아, 주접들이야, 진짜! 홍자씨가 <웃음> 네, 스물다섯. 오, 저 스물다섯 살. 저보다 거. 언니네요, 저 스무 살이에요. 희하지 마니. 이 스물다섯. 아니 그러면 프리 형이랑 나이 차 너무 많이 난거 아니야? 야, 야, <웃음> 넘잖아, 20살이면 그 오, 아 그거를 넘잖아, 그거든요 무도동님 혹시 말하고 계시면 마이크 안 나와요? 뭐말안 어, 하고 있는 거예요, 비정 거 하고 있길래 조용히 한 건데 같이. <웃음> 근데 왜 비정거리세요? 가만히 있으세요, 말안할 거면. <웃음> <웃음> 뭐또 마이쮸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. <웃음> 마이쮸라뇨 <웃음> 이거 얼마나 귀여운데? <웃음> 마이크가 아니라. 전부 다 트레저 터 소송인가? 아, 맞아요! 알았어. 저희 트원이에요 저! 네, 이쪽이랑 위쪽은 알고 있었는데 아 홍자님도 트레저헌터네저 응.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, 최근에어 아, 진짜? 진짜? 저 그때 플레이님이랑 청소겜 딱 했을 때 있잖아요 네. 그때가 네. 딱 입사.. 어 입사 막 했을 때 자기가 입게는 불어준 거야? 트레전 아니 아니 거? 전혀 아니야 매니저님한테 아나 홍자랑 좀 친하니까 들어가게 해줘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주는 거야? 내가 그 정도의 아, 영향력이 거야?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저한테 연락이 있었대 저하고 홍자님 들어올 때 홍자님하고 이제 트레저헌터 측하고 어? 양쪽 다 왔어 이제 기분 나쁘니까 묵지말아주시 아니면 우리 짠안했어짠 안주 한입 먹었으면 또 짠해야죠 짠 안주 안주 못 먹었는데 다들고 다 <웃음> 있어 짠짜짜나 아, 아 젓가락에 묻은 열라면 한입 먹었는데 <웃음> <웃음> 해터야좀 대워와 너딱 봐도 지금 엄청 차가워 보여 맞아. 아 내가 이제 어떤 그 거예요? 무든우님이랑 해터는좀 아는데 홍자님을 잘 몰라서 유튜브 검색해봤거든요? 아, 근데 제로투어를 주시더라고 네, 네. 그런 어, 영상이 나도 있어? 어, 너무 섹시했음 나도 봐야지? 나도 또 봐야지 나중에? 옷을 안아주세요 <웃음> 몸에 거의 눈코롱이 <웃음> 리이에 <요리는. 웃음> 진짜. 와. <웃음> 저 사실 그거 봤거든요. 히프님 그 코로나 그거 맞았다고, 백신 아. 맞았다고 이러고 찍으신 거 있는데 몸매 지리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잖아요. 아, 뭐, 그 정도는 아닌데. 아, 뭐야, 짜증나. <웃음> 아, 아, 난리들이야, 진짜, 둘이서. 아, 아, 퇴직 아, 둘이 하고 있네, 진짜. 이게 걸쭉 토크예요벌이 토커. 야, <웃음> 시코모토다 <같아>, 빠져봐. <웃음> <웃음> 핑크색 취무등 봐줄게, 껴놔, 그러니까요, 너, 너, 넌, 넌, 넌. 나무. 근데 이게 뭐야? 이 무채색, 무채색 빠져라, 무채색. 이래서 핑크한다 짠어 네.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난 나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겠지 <웃음> <웃음> 내가 왜 부러워하고 야. 있지? 나도 싸먹으면 되는데 웨드웨님 살아계세요? 예예 해처야 아요 좀 보여줘 수고하자 웨드님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손 모으고 계시아까 아니 그러니까 나 공조맨인 줄 알았잖아 지금까지 아맛있이랑 <웃음> 어, <맛있겠다>. 떡이랑 있네 <웃음> <응>. 야 <웃음> 코츠도 따위 들어. 아 귀여워, 왜? 뭐야? 아 진짜 아, 귀여워. 귀여워. <웃음> 어떡해? 구해니가 그 그렇게 얌전히 안안 안. 안, 안, 안 오, 어. 야, 아 너무 대박. 야안 얌전해요. 야, 야, 지금 자, 자 자던 아쉬워. 자던에 데려와서 그래. 아 참. 아, 아, 아 자다가 귀엽다. 데려왔어? 아유 데려오지 말지 미안 하 나. 아 너무 귀엽다. 이거 뭔가 표정이 지금 어? 내가 왜 여기 있지? 이러고 어, 있는 맞아, 표정 맞아. 저송동탱이도 <웃음> 생명이라고 꼬물대는 거 보소, 진짜. 귀여워. 근데 어, 얌전해요? 거기서 잘라나? 야안 얌전한데? 그냥, <웃음> 지금 자작 혀서 그래, 자작 혀서 지금, 지금 약간 얼타는 거예요? <웃음> 원래는 막 발버둥 치고 깨물고 날리나 <웃음> 렉돌인가요? <웃음> 귀여워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발버 어떻게 입에 넣어봐도 되나요? 뭐래? 저 입에 넣어본 적이 있어요. 뭐래 봐. 이제 아, 가려고 하좀잠좀 깼다. 강아지로 구하거보여주고 요.. 요큰거요네 요크 셔틀이야 꼬꼬 안올 거야? 무서워? 엄마가 상처 나 주면 울 거지? 그래, 뭔가 한입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아, 다엄이거 아, 아, 이거, 좋아, 이거 좋아. 아 이거 바로 먹어 아이고. 바로 먹어. 어, 어. 나보다 야채 잘 먹는데? <웃음> 아. <웃음> 나만 털뭉치 없어 너 <웃음> 생각 없어? 생.. <웃음> 생각 없다고요? 저? 키울 해. 생각 없냐고 아아아아아자님쌍자 <웃음> <웃음> 사귈 그러니까, 뻔했어요. 이제 없냐 네, 네, 어. 이게 아니라. <웃음> 왜 갑자기 생각이 <웃음> 없다고 그러니나도 마음 상할 뻔했어. 키우고 싶은데 저 방음 보스 사용 중이잖아요. 어, 어. 근데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없고 혼자 살다 보니까 음. 문을 닫아 놓을 거 아니에요. 이하고 공부할 때. 애들 외로움 탈까봐. 강아지는 더욱도 안 되고 고양이도 외로움을 안 타진 않으니까. 그치, 맞아 그치. 맞아 다 타요. 그니까요. 그래서 안될거 같아 가지고 못 키워요. 너무 좋아하는데. 음. 팀장님도 저처럼 대신 인형이라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갖고 오겠습니다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아오 아근뭐 뭐니까 생략할게요 귀찮네 요 <웃음> 근데 진로 왜 이렇게 알코올 램프만 나고 <웃음> 리얼 진로? <웃음> 진로 약간 그래요 근데 끝맛은 없잖아요 진로가, 진로가 좀 세지 다른 술들에 비해서 <웃음> 진로가 세다고요응 어, 약한 불 아니었어? 19도 음 높지 않나? 16.5 적혀있네 그래. 16.5 아, 아 약간 더 순하네 소장님 라면 다풀었어요 지금 아니, 먹어, 나, 나왜나안 먹어 왜안 먹어? 아니 나 열심히 먹고 있는 건데? 아 그래? <웃음> 살짝 <웃음> 지금 <웃음> 라면이 좀 뇌처럼 됐는데? 공대탕에 1위 이렇게 하얀데 이렇게 아 꾸밀꾸밀 되는 맞아, 게 있는데 아, 알탕에 <웃음> 어, 뇌처럼 있는 거, 생긴 거 이거. 송한데 <웃음> 있는 <웃음> <거. 알창이 웃음> 있는 <웃음> <그거>.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 사람 앞뒤서 그렇게 많았으면 어떡해 아 1위 그거잖아 생선 정액 정.. 정소지 야? 정소. 얘왜 이래? 얘 동액이라고? <웃음> 아니 진짜왜 서로 입맛을 자꾸 떨어뜨리려 고 <웃음> 그래? 엇하지 마세요! 아니야! 아나 잠깐만 나 지금 좀 충격 왔어. 아. 몰려 잡구나? 아니 뭐 좀.. ]구나. 저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 좀 위험하지 않아? 아니 오히려 오히려 더 이상해져 사람이. 이상도 맛있게 먹는 사람 되게 맛있게 먹던데. 나 그거 되게 좋아해. 맛있어. 되게 먹고, 좋아하는데. 아, 말도. 그러니까, 에, 어. 아니 그만 아죠. 밥만 따르지. 아유, 추가. 그 그냥 라면에 후추 넣은 맛이에요? 잘 어울려. 이혼 라면 더 살짝 라면에. 플레이님의 옴팡진 입이 보이기 시작했어. 그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더러워. 웃음> 뭐 하냐고! 도움해, 도움해 형님. 형이 나도 승낙, 승낙 기대. 아니 형 보면 뭔가 평소에 진중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얼굴 개그를 개만이 해. 그래서 내가 결혼했잖아. 얼굴이 재밌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고 일어날 때마다 행복해서. 그렇게 막 특별한 맛은 않을 것 같은데. <웃음> 죄송한데 실무선님 방금 카메라에 부딪힐 뻔한 거 같은데? 에이 아니에요 아 부딪쳤었구나 <웃음> 약간 그거 같아 지금 앵글 약간 왜 이렇게 치얼거려왜 이렇게 묻히고 먹어 자기야 약간 이런 느낌 <웃음>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왜 <웃음> 어,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<웃음> 이렇게 묻히고 맞아, 먹어 맞아, 자기야 이렇게 해서 가니까 역겹잖아 근데 그 뭐지? 힙합님이랑 플레이 오빠 지금 먹는 건 지금 약간 그거예요? 아그 뭐지? 아그 펀치? <웃음> 아니야 그거 아니야 조용히 해봐 아닌데, 어이, 뭔데, 뭔데, 뭔데, 뭔데, 뭔데, 뭔데, 뭔데 그래. 지금 기다리고 있어. <웃음> 하이볼 아니 하이볼 아닌 고 그냥 복숭아 머시깽이. 아 음료가 궁금했구나. 볼. 복숭아 머시깽이. <웃음> <맛. 웃음> 렸어 겨우 생각했더니. 뭐지? 이게 뭐지? 샴페인. 어, 샴페인. 아 샴페인. 샴페인이에요. 아, 맛있겠다. 어나나 나 취기 올라오는 거 같아. 그만 뭐라 이제. 자기 많이 먹는다. 많이 먹한 잔이나 먹었어. 두께야 나 먹는거였어? 아니, 야, 들어봐. 그런 조그마한 아, 자냐고 뭐. 이제 이거 맥주 짜 이만큼 먹었으면 얼먹지 근데 이거 2도짜리 아야 <웃음> 아니, 이거 3.5도짜리야. 세네, <웃음> 그래도. <웃음> 그러니까 이거 엄청 세, 지금. 3 5도짜리 <웃음> <웃음> 거의 시사이다 취사율이 <웃음> <웃음> 자기한테. 이거 3도야 하니까. 아, 좀 세네. <웃음> <웃음> 약간 이럴때 옆에 있었으면 막 이러는데 아 그만 마셔 오늘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막이술톡톡 마시고 있는데 아,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죽을거야! <웃음> 맘맘매야! 홍자님 그거 파스타예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국물이 없나? 국물 어딨어? 아 국물 먹으려고 끓인 건데 이거! 그니까 라면은 솔직히 술 마실 때 국물 마시려고 하는데 아, 항상 아 근데 회 많이 먹으니까 저거 라면 국물 엄청 끓인다 원래 차가운 거 먹으면 뜨끈한 국물 이렇게 땡긴다? 라면 하나. 한번끓 먹어. 라면 없어 아나도창 먹었더니 라면 생기네요. 다녀세요 오, 생기네. 오. 오 형술 먹방 주차장아 제멋이다. 어? <웃음> 아, 나좀 취해서 좀깨좀 이미... 좀 깨고 올게. <웃음> <웃음> 제자가 꿀이 제일 낮게. 어? <웃음> 여러분, 제가 <웃음> 있습니다. <웃음> 오케이, 까요 짠. 까요 짠. 음. 아, 매드에다 모임? 이거, 이거 커, 자 나도 짠 해줬으면 좋겠다 아, 할까? 짠 할까요? 음. 짠 할까요? 짠 미안하다 나도, 나도 짠 해주면 좋겠다 할까? 짠짠하 마셔야지 그러지 왜 누군 아니, 누군 이번에 매들털 입이 없어? 아니 방금 짠한거 아니었어? 뭐지? 아 네. 아니야 우리 안 했어 너 뭐야 너꿈 꿨어? 취했어? 꿈 꿨나봐요 오 <웃음> 어, 꿈이었나? 뭐야? 아 취했나 혼자 해요 빨리 마시세요 아 맞아 아 아 뭐야 아! 죽다 이럴 거면 아! <웃음> 아니왜 이렇게 난폭해 <웃음> 빨리 마셔요 빨리 마셔 아니, 방금 한잔 마셨는데 뭐지 뭐왜 아? 공장 <웃음> <웃음> 아, 못 봤어 빨리 마셔줘 아. 입에 안주가 있어 기다려봐 원래 한쪽에 안주 몰고 한쪽으로 술 먹는 거야 빨 아, 그래, 그래 그래 그런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마시아라 마시아라 마시아라 그 메달 떴네 예 원래 짠도 안 하시고 마치시나 근데? 왜? 와 짠해야지. 와 이거 정신 나갈 것 같네 이거 뭐지? 야 남자가! <웃음> <웃음> <아니, 잠시만요. 웃음> 야 남자다! 어디부터? <야>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야 오늘 술맛 좋네 남편이 없어서 었 그런가? <웃음> 아주 맛있어요 안돼 얼굴 재밌다며 안주로 먹어요 <웃음> 얼굴 안주 어디 가 얼굴마다 어디 갔어? 얼굴마다 <웃음> 우리 얼굴 맛집 어디 갔노? <웃음> 역시 약간 술 먹을 때한명 갈고 있 사람 있어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맨날 세3 먹었어요 진짜 네. 안 <웃음> 먹었어 그러게 네살아게세요 자세가 자세가 특히 직설이 막 이러고 있어 자세가 술 써요? 술 써요? 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애들들 아, 아, 나야 알겠습니다 남자다 남자 야 남자한테 박수 박수 남자 박수 야남자다아 아, 너무 달아 달만 한잔 해야지 안, 안, 안, 안, 야 달만 한잔 해야되는데 해야 해야 어아 아, 미친 술고래들 밖에 없네 여기 짠 달만 아. 한잔 아. 뜨면은 한잔더 쓰다... 마셔서 간을 안 좋아했던 거 마셨어. 쓰다고 했으면은 대리할 게한입 먹이고 안주 먹었으면 짜증 야 a a 어 왔어 왔어. 아, 왔어요. 가자. 오케이. 우 네, 우리도 갖고 왔다. 속상해. 어, 어 뭐야? 무슨 라면이야? 어, 열라면. 어 맛있겠다. 근데 님들은 다 얼공 안 해요? 그 셀카는 올려요. 근데 셀카는 올리는데 약간 그 현실과의 괴리감에 제가 아니 세세명다 내가 지금. 직... 아 홍자는 내가 안 봤구나 난못 봤어 나머지는 내가 다 봤는데 진짜 다 멀쩡하게 생겼거든? 멀쩡한 수준을 넘어서 다 잘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, 그, 약간 취미는 일단 출력되는 거라서 실제로 보는 거랑 또 다르 맞아 그건 그렇지 그건 건취씨는 아 진짜 귀엽게 생겼고 일단 키도 크고 얼굴도 엄청 작고 눈도 크고 애교살이 엄청 예쁘더라고 아 맞아 애교살 어. 되게 예쁘더라고 어, 그러니까 어, 나, 나 애교살, 애교살 없는 거 나랑 힘쁨이는 그래? 맨날 얼굴 까는데 그, 성격이 방송을 위한 성격이 아니라서 이게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일했어서 짜지 말아주세요 방금 <웃음> <웃음> 아, 그 부담스러움을 조금 느꼈다니까? 아왜 예. 그래요 블레임님 얼굴 완전 소란주라면서내술란도 아니야 예쁜낼 <웃음> <내> 술안 한... <웃음> <왜 나? 웃음> 내가 남남문에 술안주를 어떻게 먹었지? <웃음> 무 뷰의 세계 발언이야! <웃음> 뷰 <뷰의 세계. 웃음> <웃음> <웃음> 홍자님 제 남자 갖고 싶어요? 아, 가져도 돼 <웃음> 아, 아 그러면 떨어진다고 그아아 아, 아, 괜찮을 것같은요시 아, 남편파리 뭐야? 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, 아, 괜찮을 것 같아요? 우리 빵방 아, 날짜 또 잡자 <웃음> 재밌어요? 내가 어제 그랬거든 응. 플레임오빠가 피곤 파괴 되게 재밌었나 보다 이랬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방송 하려나 보다 많이 피곤해 보인다 이래서 약간 걱정해가지고 방송을 켜놨었어요 배 화면에 응. 근데 그거 다시 보기를 보고 있는 거야 되게 재밌었다는 듯이 <웃음> 아 되게 재밌었나 보다 이 오빠가 약간 화내고 막 이런 포지션도 막딱 잡히고 약간 네, 저기 네, 네, 정해져 있었잖아 약간 어. 진짜, 진짜. 역할 분배가 재밌... 진짜 너무 잘돼어가지고아 역할 분배 너무 완벽했어 쥐무드이 그래. 역할이 컸지 응 그래, 그래? 하려, 그렇죠. 야, 내가 우리들의 러브스토리 얘기해줄까 하나만? 워 어. 너무 좋다 지금 새우 까고 했거든? 옛날에 우리가 뷔페를 갔었는데 거기에 마라새우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그거를 13개를 담아왔었어 근데 그 껍질을 플레임에 닦아줬다 야 대박이지 <웃음> 이 정도는 해야 여자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사님 저 소주 저 소주 마시고 싶어가지고 안들고 있구나 지금 야, 만 빨리 껴라니 이어폰 아 어, 오셨어요? <목소리> 안녕하세요네 오셨네. <웃음> 방금까지 최용자 <몸테>. 뒷담화했음. <웃음> 아니에요 아니에요. <웃음> 이쁨님이 빨리 껴라 이어폰 이랬는데 <웃음> 저요? <웃음> 이어폰 끼리까 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제가요? 네. 제가요? 재현 너무 잘한다. 제가 소주 먹고 싶어서 집에 이거, 이거밖에 이거 없어가지고 이거 들고 왔거든? 아아아아악! 저게 무대가 너무 예쁘다. 아, <웃음> 일단 한잔 아들 마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어, 와 있어. 색깔 봐. <웃음> 디자인이 예쁜데 맛은 무서워. 잠시만 나 마음에 이걸좀 줄게. 안주 어, 네, 준비, 안주 준비, 한 손에 안주 아. 준비. 짜잔. 짜 짠. 짠. 짠. 짠. 짠. 라면 먹어야지 <웃음> 어때요 맛이? 오, 씨! <웃음> 너무 진정이 나는데? 자기 냄새 맡아봐. 오, 신발. <웃음> 맛간을 이용해서 굿즈 홍보. 교통카드예요. 뭐야? 연... 카드야? 어, 귀여워. <웃음> 카드? 대박. 와, 대박. 아,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두 번째가 더 귀엽다. 이건 뭐야? 약간 1코용인가? 어 맞아요. 1코용. 그러니까? 1코용 하나쯤은 있어야지. 아 귀여워 나두 번째 게 너무 귀여운데 두 번째 거한번더 보여주면 안 돼요? 두 번째 거그 핑크색? 그 뭐예요? 아니 저거 배경 배경 있는 거 배경 있는 거아 너무 귀엽다 어 여행? 여행? 여행 떠나는? 아 어, 맞아 느낌이라. 맞아 그런 컨셉이야 어, 어. 총 많이 두고 쓰고 싶다. 여행 갈 때는 저 여행 가는 거 쓰고 아 되게 귀엽겠다 여행 그 여행비만 <웃음> 넣어놓은 그걸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좀 귀엽겠다 레알, 레알. 자 이거 블랙카드야 마음대로 끌어 뭐야 싸해지는 거봐 분위기 <웃음> 그래. 아니 나나손 올렸잖아 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5,000원 들 5,000원이면 플렉스 충분히 가능하지? 원이면은 와... 새콤달콤 사서 받을겠네. 다 나눠먹을 수 있어 새터야 사서 다나 아, 그냥 그냥 아, 그 시청자 아 입장이야 그러니까. 저희 그냥 관전 모드라니까? 그러니까. <웃음> 아 재밌네 방송 홍자님 <웃음>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? <웃음> 맞아요 저 노래해요 방송에서는 아, 노래 노래 진짜 잘 부르네 한곡한곡한곡한곡 <웃음> <오케. 오케. 웃음> <안 로케. 웃음> 아, 그러면 수다떨고 계시면 저쉬 싸고 올게요 오케. 그런 거 부를 거 갔다 오케이 내가 홍자 씨랑 친해지게된 계기가 방송에 놀러 갔다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레알 레알 뭐 연사로서 마음에 든다고? 내가 <웃음> 언제 그랬나? 맞아 그랬잖아. 아, 홍자님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완전 마음에 들었다고. <웃음> 와 <웃음> 이거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 대화하실 때랑 똑같아. 모두는 <웃음> 다 이렇게 되는구나. 그래서 한곡 언제 뽑아요? 아뭐 불러드릴까요, 여러분? 샹들리에. 샹들리에. 샹들리. 샹들리 일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샹들리에. From the <웃음>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용기를 내야 해 오해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자기야 나 졸려 이제 이제 이제 자러 갈까요? 선생님 네, 네, 바른 이제, 생활 어른이 나도 아십시오 그래요 어, 이제 다 같이 자러 가자 이제 이거 어. 나 언제 치고 떠나? 이거 어? 우리 보관해 놓을 테니까 우리 집 빨리 다들 <웃음> 놀러와서 <웃음> 같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거 올려놔요 오케이. 컴퓨터 옆에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옆에 올려놔 오늘 너무 즐거웠어 재미가 <웃음> 있었다 다들 모두 알았습니다 안녕 재미가 있다 아, 네, 이거 지 뭐야? 어, 왜 고양이를 써? 목나비. 아, 너무 귀엽다. 이렇게 안전이 안껴가지고, 아, 귀여워. 오 어, 대도만질 수 있다고? 그러니까, 아니 아유는 배 만져도 배 만지면은 그냥 100% 물리는데. 그러니까, 배 만질 수 있는 건 진짜 상위 1% 고양인데 진짜. 뚠뚠뚠둔둔 어, 되게 된다고? 아, 너무 놀라. 오 고양이 아, 댄스가 돼. 오늘 아, 너무 아, 귀여워. 댄스! 댄스! 우리 고양이 <웃음> 음악도 할줄 알아요. 악할 줄 안다고요?